실제로 존재하는 지형이고요 아... 그 지형에다가 살아있는 식물을 채워는거요애니멀로 TV 안녕. 자네 번째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창원 모사쿠아라는 곳인데요. 딱 들어오자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A, ADA 2020년 대회 월드 랭킹 22, 대한민국 랭킹 1입니다. 그래서 네. 3,000명 중에 22등. 야 이거는 진짜 후덜덜 아닙니까? 아닐. 네, 예, 그 수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보세요 일단 와 어, 이게 일단은 수조 설명은 좀 이따 네. 저희 에이팅님 만나고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좀 말씀 들어보고요 이게 작품들이라고해요 네. 그래서 그건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일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 네. 네 저희 쪽에 보면 어 이쪽은 이제 생물을 있는 축양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는 이거 볼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여기 그냥 생물이 있습니다 그럼 네.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일단 이런 거 처음 보셨죠? 뭐야? 제가 이러는 거. 어, 그쵸. 그렇죠. 예. 네, 저, 저 진짜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만나서 좀 설명도 좀 들어야 될것 같고, 네. 세계 랭킹 22 대한민국 1등 한게 어떤 건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요? 네, 이거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눈에 딱 들어오네요. 네요. 저는 이건데? 이거? 네. 이게 1위를 한 거지, 나? 네, 저는 이게 눈을 깰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와. 야, 이거 와. 네. 와. 어, 일단은 어, 불안한데? 네. 이건가? 이게 장난 아니 네. 이건가? 이건 아니겠지?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보시면 네. 네. 저는 좀 처음 보는데 수위가 이렇게 되는 거 대비 되나요? 수위가 완전 이게 물이에요, 물? 물, 물이에요. 똥, 네. 똥 수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 수조들은 이렇게 수위를, 만수위를 보통 해놓으시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될지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와. 좀 이따 한번 보시고. 네. 이쪽으로 오시면. 어, 여기도 있어요. 그냥 하드스케이프 하는 네. 거. 여기 이렇게 세트로 파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야, 이거 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돌. 네. 이게 다 붙이신 건가요? 그렇군요. 나중에 돌 붙이는 티비가 들어가. 아, 예. 와. 아무리 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죠 이게? 상패구나 네. 이런 상점들이 많네요. 음, 중국. 중국. 이런 것도 네. 한번 다 여쭤보시죠. 뭐. 아 예. 네. 이거 이거 뭐죠? 이거는 출품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찍지 말아. 말았... 네. 네 이거는 안 찍으시는 게 음.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이런 돌로, 돌로 하신 게 맞네요. 돌래요뭐 네. 거북이 있고 일단은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웃음> 아니 여기 수족관을 왔는데 이런 거에 눈이 안 들어오고 자, 작품을 좀 한번 또 설명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 네. <웃음> 인터뷰 가능하시나요? 아, 네. 아, 네. 네. 네. 네. 그러면 저쪽으로 갈까요? 네. 네. 네. 아 일단 앞에 인트로 하면서 현수막 네. 보고 세계 랭킹 22. 내기를 했거든요 아 창원을 네. 처음 와보는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올라갈 때 누가 운전할지 내기를 했는데 어떤 건가요? 저는 이거를 1등이라고 했 저는 이겁니다 네 이거라고 했어요 둘다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수조를 골랐는데 네. 어떤 건지 여수조입니다 이게 아, 네. <웃음> 진짜,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아, 네. 너무 예뻐서 네, 이게 그러면 네그 후에 네. 아. 그 이제 2020년 그 ADA에서 개최하는 네. ILPAC 대회에서 너무 운이, 운이 좋게 <웃음> 그의 이제 22등 명의, 명의상을 받았습니다. 그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네. 막뭐 대만 중국 이런 대회가 없어서 좀 많이 몰렸다 그러는데 맞나요? 네 자, 코로나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가 많이 되는 바람에 ADA 대회는 이제 또 올해 특별히 또 20, 20주년 또아 특별한 또해했기 아, 아, 네.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몰려죠한 네. 3,000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격된 사람들까지 네.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는데 네. 정확하게 카운트된 거는 2,700명 2 7 0 0 2 7 0 0에 3,000명 2,700명 중에 220이 아니라 22등 1%네요. 상위 1% 수준 저도 놀랐습니다. 와이거아 이거 운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작품명? 혹시 이거는, 설명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네, C3캐년이라고 G3? G3. G3 C3캐년 나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비아라는 산맥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항무지거든요 음. 밑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내리면 어. 지형에 이제 물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땅이 이렇게 움푹 파입니다. 아. 그 지형에다가 살아있는 식물을 채워놓은 거죠. 짙게 말하면. 제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아, 왜 이렇게 놀라는지 아세요? 왜요? 그 사이 사이에 물고기가 들어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 사이 빈거 맞죠? 네, 길. 네, 네. 길이 다 잊었어. 요이 길이 있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네. 와, 쏙. 작품 하나 뭐또 아까 디 k 이가또 한번 이거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이것도 작품 출품하신 거예요. 아한번 19년도에 수... 수... 이게 순위권인지 아요 네, 19년도에 19년도 네, 출품한 작품인데 네. 등수는 260등 했어요. 그런데 나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아... 지금 여기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 소재는 천연 목가석이에요. 아... 네, 가공되어 깨어지지 않는 천연의 재료거든요. 질감도 굉장히 단단하고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어, 깨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기가 조금 힘든 돌이에요. 아. 이렇게 조금 협곡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돌의 질감이 협곡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선택해서 만들어 보는. 작품명은 혹시 뭔가요, 이거? 이거는 이제 그랜드 캐년이다 그랜드 캐년 네, 네, 그러니까 그래, 네. 조금 제가 좀쾌년 이런거 좋아합니다 아 왜냐하면 아 절경이나 그런 네. 심적인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멀리 비행기를 타고 경비를 네. 들어서 네. 실제로 네. 눈을 담고 오는 네. 것만큼은 네. 안되겠지만 내가 아 보고 그런걸 느끼고,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괜찮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게 지금 영상에는 그렇게 안, 크게 압도감이 오는건데 돌이 주는 압도감이 있어요 아 얘가 좀 힘이 아 있다고 해야 하나 이건 조금 좀 놀랐네요. 이게 사람을 쫙 빨아들이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잘못 들은그러니가 초보자잖아요. 네. 이걸 깨서 붙이신다고요? 그렇죠. 네. 네. 망치로 깨서? 네네. <웃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망치로는 안 깨지고 아 망치로는 안 네. 깨지고? 망치로 깨면 내 목이 안 깨지겠죠. 아, 네. 맞아. 아. 돌을 깨는 정이라는 게있어요 아, 정이. 네. 정을 갖고 돌의 결에 따라 반대 방향의 힘을 받도록 깨면 내가 원하는 강향으로 최대한 최소한 깰수 음.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수족관 대동여지도 시작한 지 지금 네 번째 수족관인데 그세 번째 다 수족관 지나면서 아마 거기 가면 돌 깨고 있을 거예요 아. 이 아. 얘기가 아. 너무 많이 되는데 진짜 다 이, 이것 때문에 돌 깨고 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한, 이것도 작품인가요? 네. 이거는, 이거는 초창기에 제가 RPC를 나가야 되겠다가 마음먹고 음. 1등을 할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아, 준비했던 작품이에요. 아. 근데 이제, 나름, 커부도 컸고, 아. 심여도, 만든 시간도 제일 오래 걸렸던 음. 첫 작품인데, 아. 심연의 길이라고. 심. 심연의 길. 의 길. 길. 작품명은 심연의 길이에요. 이총 6개의 길이 있어요. 아. 사람한테 주어진 어떤 길이든, 나 선택은 나한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 2018년 19년 20년 이걸 예전에 출품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좀 유지를 하시네요 그래서이 그렇죠. 작품은 지금 거의 만 4년 됐지만 거의 초창기 모습보다는 많이 네이처해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관리를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 작품을 보고, 오시, 보고 싶어 하시는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센서비스네 아, 네, 네. 네. 아, 질문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수이 아니야 하트 스되트 있는 것 중에 이건 진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 돌을 깨는 걸 아까 좋아하신다고 네, 하시는데 네. 네, 네. 저는 어, 이제 유목의 라인을 원래 좋아 좋아합니다. 아아 심지어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항상 만들면서도 미국의 유목을 성형을 잘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위주로 자료를 많이 아 찾아보고 나무는. 지가 살아가는 생명력의 방향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게 되면 무조건 펴가 나요. 음. 근데 이제 진짜 잘 만드신 분들은 실제 나무 가지를 하나 만들어 보셔도 아, 진짜 생명력이 살기 위해서 자라난 나무 가지 같이 표현하는 음. 게 진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융욕을 또 만드는 거를 설계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거가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거 네. 하나 보면 요거는 이제 만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일주일? 아, 네. 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가지를 하나를 붙이는데 한열번 한 이상 떼 보는 거죠. 한 가지를 그리고 또 잘라보고 다른 가지를 붙여보고 음. 또 아니다 싶으면 바꿔 보고 이 약간 중간중간 이 거뭇거뭇한 부분이 다 잘라 붙이신 건가요? 이짜 이런 포인트가 잘라 예. 붙인 거고 이런 아. 거는 원래 색깔이고요. 아 예예. 예. 그리고 보시면 여기 예, 보면 흙 예. 흙이, 보이시지 예. 흙이 있는 부분 안쪽은 붙어 있는 부분이고 아. 흙으로 이제 마감하면서 아. 온도 자국을 없애주고. 아. 그리고빈 나무 가지 가지 빈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또 부재들이 조금 메꿔주고 아. 그렇게 완전 가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티가 안 난다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중간 뼈대 부분의 나무에서 네. 이 유목까지 흘러가면서에 교차하는 나무도 있을 거지만 얘들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뭔가 이 라인이 있거든. 네. 이 라인이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 음, 그래서 일주일 정도. 와. 여기 못 아니, 쓰기... 이게 한 나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저 나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웃음> 어... 저는 사실 딱 봤을 때이 밑에 가지 있죠? 어. 요것만 그냥 붙인 아, 거고. 그렇지요. 이런 아, 거는 정체. 그냥 이걸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해. 하... 와. 유목이 힘이 느껴지네.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것도 진짜 멋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한 일주일. 이런 거는 하루. 하루? 네. 하루? 네네. 네. 이런 거 하루 만에 다. 이런 것도. 네네. 네. 네, 네. 뭐 패드님은 이, 네. 이 도중에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요. 예. 네. 네. 이거요. 너무 네. 마음에 드세요. 네네 네. <웃음> 피기는 저는 다음에 하고 가세요. 둘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 어? 네. 이긴 사람이 네. 원하는 걸로 하나. 진짜요? 네. 래 네. 하나 드릴게요. 이 심볼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드리거든요. 같이 에이텍 해가지고 아 이렇게 앞에 진짜 할수 있도록 같이 드리니까 후속에 어그 넣으시는 음. 것보다 뭔가 장식품으로 <웃음> <웃음> 그냥 뭐 기억이 뜨죠. <웃음> ADD 1위, 1위 분이 만들어주신 일라봐 가위 가위가위해 요른거다 아, 네. 필요 없고 진짜 찐으로 한다 찐으로 무아 잠깐만 진짜 들려아 내께 그냥 지면 안되냐? 내께 더 멋있는거 아니야? 네. 내께 더 멋있어 <웃음> 뭐, 일단 뭐야 아 이거 편집 없이 간다 아 일단 안 볼게요 무편집 뭐 일단 안 볼게요 삼세권? 아뭘 삼세권이에요 그냥 한번 가이 가이 가이 웨이 웨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요거, 요거까지 같이. 네네. 예, 아,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갈때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전시하겠습니다. 예. 야. 야 저거 한번 좀 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아, 이 h 에서 대회를 출전하는 사람들한테 네. 어, 이미 신장한 우편물이에요. 아 자기 성적을 우편으로 보내줘요. 아 그러니까 뭐 출전하신 2 7 0 0명이 모든 분들이 다 받아요. 아 네. 단지 이제 랭크의 숫자일 뿐이지만 음 저걸 받으면서 그래도 저 발표가 나오고 저 우편물이 제일 먼저 도착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궁금해하는 거지. 음 개봉하는 것도 손떨리면서 개봉을 하고. 아 우편물이 아. 다 배송이 끝나고 나면 그두석달 있다가 이제 공개로 아. 랭킹 랭킹 받을 때예요. 아 이메일로 뭔지 알려주지 네. 않고 네. 이게 네. 먼저. 우편물 우편물로. 좋아. 우와 감성, 감성이다. 감성이 그래서 아, 대부분이 랭커들이나 또팝 스케이퍼들은 다 동영상을 찍어요. 응 개봉하는 예 네. 아. 저도 저도 미션이야? 찍었습니다. 18년도 <웃음> 시면의 기이라고로드에되어 아 여기 아까 저쪽에 작품. 145위? 네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네. 보신 그, 저목가서한번 네. 네. 여기 이제 2 6 0 260위. 야! 그리고 올해. 자릿수가 나는. 네. 네. 22등. 아 22등. 22등까지 명예, 명예 랭커가 되면은, 네. 27명이 들어가면, 요렇게 인증서를 아 하나 더 내줍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의 국, 국가대표 같은, 인증서라고 보시는데.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제 명예상을 받으면 플레이트 상태예요. 이게 27명까지? 그렇죠. 27명인데, 아 1등부터 7등은 달라요. 아. 거기는 이제 또... 그랜드 파츠, 골드 아 파츠, 네. 뭐, 실버, 이런 식으로 다른 상태로 주고, 나머지 20명은, 그러 이제 호머, 이래가지고. 어, 아, 수잼. 스템... 네. 와, 진짜, 진짜, 진짜 좋다. 이제 요거를 스케프드 꿈의 상태라죠. 이거 이거를 아기 이거면 끝나는 거아 거예요? 보세요. 이거 이거 이십 AD 이거 그, 그 딱이 주년 기념에다가. 그, 네네. 그래서 그, 의미가 거. 좀 의미가 있다. 네. 이거는 아. 진짜로. 자 이렇게 어, 상장까지 한번 이렇게 좀 봤는데 저는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돌들이 많거든요. 네. 요돌 붙이는 팁이랑 살짝 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있을까요? 짧은 간단한 팁. 간단한 팁. 네. 오케이. 그런 거는 이제. 어, 돌을 따라다 붙이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아.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을 어떤 거에 하는가 따라 좀 다른데 특별하게 원하시는 돌들이 있으세요? 서로 화석. 화석이 요즘 구하기 힘든데. 아, 제요 <웃음> 그래도 화석 원하시면 화석으로 해 드릴게요. 음, 아니면 뭐 화산석도 괜찮아요. 화산석도. 네, 화산석. 네, 네. 저는 화산석이 화산석 예. 이까부터 두분 가입하고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아까, 아까 저거 가져갔어요. 저 화산석 화산석이 알겠습니다. 화산석으로 그럼 자리를 조금 더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산석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면 본드 자국 이런 게 많이 남아 아, 아, 네. 예. 그 본드 자국을 네. 없애는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드가 본드를 머금고 흡수를할수 있는 부재면 아. 다 가능하세요. 네.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피셋으로 아. 걸어 서 본드를 넣고 오여기 오, 타면서 팽창을 합니다 네. 애니로 t